오우.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말하는 영상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음반 발매를 앞두고 저채빈이의 공식 팬카페가 생겼습니다 와! 저의 첫그 공식 팬카페인데요 그래서 너무너무 설레고 또 너무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주셔서 우리 같이 소통도 하고 또 추억도 많이 쌓고 행복한 어 우리만의 스토리를 <웃음> 적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링크는 여기 밑에 더보기 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경하다 가세요자 그리고 제 노래가 7월에 드디어 나옵니다와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만나고요 카페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안녕